Terus, t e 내리쉐군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문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반스 상장시 부문, 부문장. 마모나스, 범은, 범은 에키 데스. 내리쉐군은 오늘의 시간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습니다 s o n g s h i n 신여 e 입구, 성 s 여 n g s h i n a d e Ipu y a g i n i t h i s s t o p is s 신 Women's University. s 신 Women's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our. 정 Tan s i c h a n g s i s a 전신 여대 입구 전신 여대 입구 입구 내리실 분은 원하는 시간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발생니다 출입문 발습니다 <웃음> 우이동에서 내려려 어디요? 우이동. 우가세 <웃음> 이번 a n k u n i 대입구역 n 니다 내리실 문 i n g k u n t h g i s g t o p i s g k u n i g n i n g u n i u n i n g k u i n i n g n n u i 本次到站是真名真名站。那我那个，从，从，哎不得。<笑><笑><音> 출입문 갔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지도시나? 웃음> <웃음> 승객내랍은 오늘 신설 도시창 또는 승객의 안전과 검주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험물 수지자나 거대 수상자, 응급 환자 등을 보시면 종합관제실 또는 고객센터 02-3499-5561 또는 112-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북한산 보곡문 서경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b u k a n s a n b o g n g u r Seogyong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목소리> <목소리> 출입문 있습니다. 출입문습니다 지금 이나 지금 이게 오르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뭐쓰는 거예요. 그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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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받습니다 이번 역은 사명 사거리. 사명 사거리 역입니다. 내리실 분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사명 사거리. 사명 사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왔습니다. 출입문 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t h s a m e a a m a doors are on t the doors are on your <laughs> right 니다 출입문 왔습니다 출입문 왔습니다 입력은 화기, 화기역입니다. 내실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웃음> 화기, your doors are on your mind. 너무 <웃음> 무서안돼 <웃음> oh, oh. oh, 출입문 였습니다. 이번 역은 강우리 강우리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Kowli. k o w i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웃음> 출입문 습니다 출입문 아, 습니다 <목소년> <목소년> <시청 NIKT> <목소년> <목소년> <목소년> <목소년> <목소년> 本次到站是四一九民主目地四一九民主墓地站なおな大久保民主大久保民主墓 419民主目的, 출구는 S입니다. <목소리도> 술밭 공원, 술밭 공원, 역입니다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olbat Park, Solbat Park.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놀람> <놀람> 출입문은 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마지막 역인 북한산 5이 도선사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 top is 북한산 5위, 도선 a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5인 신설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